로직 업체의 본래경이요. 미루어 이 환수제라 말이야 환수상수제라 이런데 다일체 우리만 하면 전체를 갖다가 공부를 다 해맞이 나가 말이요. 그럼 업체의 본래공해거든 업체의 다본래공해에서 업체에 가서 설수 없습니다. 아, 저 먼지 난게 찰나 밀가 저기 아비읍이랑 캐서 네, 눈 깜짝새 말이지 네, 삼자신기읍 전부 다 이제 문을 엽힌단 말이요. 눈 깜짝새 좌선을 갖다 깨칠 것 같으면은 좌선을 깨치는 동시에 전체 업이 전부 다본래공해에비서 전체 다 문을 엽 어, 비, 거, 설수 없습니다. 설수 없는데. 그리 되면, 영원, 초록 말하지. 대, 자, 주, 자, 유, 자, 자, 한말하지면 음, 해탈, 부사의 해탈 경계만 현전되었지. 그것은, 어, 비, 니, 뭐, 니, 가는 건 도저히 만드면, 설수 없는 거, 볼수 없는 것이더라이 말이라, 볼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미로 이고 환수상국제야.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를 다 마치서 만님 참으로 대자유자재한 말이지. 이걸 성취 못해서는, 자기 전세에지은업 말이지. 업에 따라서 자기 빚을 전부 다 갚아야 된다. 이만지 전부 다 갚아야 된다. 이라. 다 갚아야 된다. 이긴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말이지. 그구경가를 성취해가지고, 어, 참으로 진주 본성을 바로 깨질 것 같으면은, 업이고 뭐지. 전부 다 빙소와야 돼, 빚어. 빙소대회에 대자유자재해들기 때문에, 설수 없는데. 예, 그래하기 전에는 모든 걸다 갚아야 되나 이런 나옵니다. 이런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문제 가이 문제 붙는 게 문제 붙는 게 있어요. 문제 붙는 게있 붙는 게 있어요. 문제 붙는 게 붙는 게있어이 문제 이는게 있어요. 문제 이는게있어이문는게기어이문이붙어요 문제 붙는 게 있어요. 는이라어이 문제 붙는 게 있어요. 문제 붙는 게 있어요. 문이 붙는 가 있어요. 문제 붙게 있어요. 문제 붙는 게있어게있어있있 전화하고 그 뒤에, 이제, 참으로 말한대면은 자기가 어떤지저 어디든지, 어디든지 말이에요. 처소를 가지 않고, 처소를 가고 호탕탕하게, 자기가, 이제, 참, 자유자재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자재한 생활을 했는데, 최후에 107살 때였대만, 107살 때, 이제, 어느 절에 가서, 저 절, 도시에 가서, 이 법문을 한 말이야. 법문을 하는데, 그 당, 그, 도시에, 이제, 큰 절이 있었죠. 여기 뭐, 사람 이름님다 있는데, 그건 다아 약합시다. 절이 있었는데, 그서 그, 이제, 그, 빛나신임이라 간사님 말이요. 빛나법사라 가니가 열방경을 살았다고말이야 열방경을 살았는데이조혜가신임이 아주 나도 많고 하지만은 말이요. 나는 많고 하지만은, 참을로 무상정법을 갖다 설하니 맞지. 그러면 열방경 문자지. 열방경 설한 그지 소용이 있나, 거기라. 그래서 그 열방경 설한 걸 듣단 말이야그 대중이 다내 삐로만 해가신 법문들로말장다따라납빗요따라납이단말이야그래 이제 그신이 열방경 설한 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맥기둥 어, 자는 죽자고, 인제 참말로 열반기에 의지하여 법문을 한다 하는데 말이야. 자기는 법문을 하다 안타고 말투, 이거, 이조, 해가심 법문들 다담아나빴단 다 말이야. 떠나놓은 게네. 어찌 속에 만든니다 그만. 에이, 화가 나왔던지가그래그 당시, 그, 인제그 관원한테 가서, 지금, 무고를 했어요. 저면 소확한, 저기, 미친놈이니 말이지. 이 위도가 말이지. 아주 무고를 끌어해갖고 죽이 비라 아기라. 예, 주의야 되지. 저런 사람을 앞쪽 가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교에만 장애될 것이니, 세속에서도 큰 해동을 미치니까 말이죠. 저런 사람을 차대로살인할 수는 못 친다고. 그러니까 그 관원도 그 말로 딱 고제를 두고 그러면 이조 혀가 지금 갔다 목을 비해 주의 삐습니다죽입있단말이야죽입있는데 그것이 인자, 에, 이제, 이제, 서기로 말하면은, 593년이에요. 서기 593년이다. 3년이한 1,400년 전이다. 이말이야 지금 1,400년 전입니다. 2 0년 1,400년 전인데, 그러면 이조시임은 그는 어째서그저에 맞아 죽었나 이것이요? 맞아 죽었나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 빚을 갚았다고 하는 거 어째야 되는 걸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부터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했단 말이요. 그걸 갖다 흔히 말하다가 기 어? 빚을 갚은 것이다. 전생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은 것이다. 그러면 정 반대에 대해 빌거든. 실제로 누구든지 참을로 국인과를 성취해서 대자재, 자의혜택긴게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업장의 본시 다 본래 공약, 업장을 갖다 받을려 받을 수도 없고 말이여. 누구든지 만드이 업장이라는 것은 그 차에 볼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만약비 비들 갚았다 하면은 말이지, 실제로 이조회가 지이이 공부를 다마치사니못된다가말이야 대법을 성지 못한 사람이 되어있는 것이고. 비들 안 갚았다 하면 말이지. 그러면은, 분명히 말하자면은, 맞아 죽으시니 말이야 그건 어차피 있냐, 이야 그러면 이거 정민충도로 같이 일대비로 맙니다. 정민충도로 같이 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이조 혜가신님이 말이지, 분명히, 이 참발로 이제 비들을 갚고, 맞아 죽었다. 중생이 볼 때는, 중생이 볼때 분명히 맞아 죽지게, 말해 죽지만은 말이지, 이조 혜가신님이 실제, 구경을 성취하였고, 업계이 본래에 공했다. 이에 대해서는 초도만,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단 말이요. 만약에, 이제, 무슨,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 참을 원흉 무해한 말이, 야 어, 중도 정견을 갖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 소위 0견으로서 말이, 야 자기의 순는 사랑복타가 가있고, 이것을 갖다 가 오해를 하는 것이지, 실제 바로 알아볼 것 같으면 말이, 절대로 이조 혜가 지님이 말이지, 혜가 지님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그, 부족한 게 없고 말이, 흠이 없다, 이것이라. 이러에따라서이제 장사 스님이나잠대춘이라가하한테 예, 호월봉경에 가니 물은 일이 있어요, 어? 그러 이제 그증거 같은 보 때문에 이 오직 업종의 본래의 의미로 이 수항 수체라 캐는데 말이지 예? 그러면 이조 회가시면 말이지 이조 혜가시면은 빛을 이제 갚았다 이더니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 더니 이조 회가시면이 어, 저에게 본래의 공을 모른 아니다 아? 본래에 못된 사람 아니다 이리에 이는 이리 자견려가 있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사심이 있다 뭐리냐면은 당시 실제에서 본래의 모을 모른 사람이다 이것이야 모른 사람입니다 그러니이이제이 그래 그 저게 그 신임이 말이예요. 호울신이라니가정하신말또 물었거든. 그럼 어떤것이 본래고이냐 이러면 업쟁이 신이라. 업쟁이. 야시 본래곤고 어떤것이 본래고이냐 업쟁이 신이라. 이건 말이 정모순이거든. 업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어째이 업쟁이냐 또 업쟁이 어떤걸 업쟁이냐 하니까 이것도 본래위행이라이일어나거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업쟁이 즉본래고이고 본래곤 즉 업쟁이다 이말이라. 어? 그래, 그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변견에서 한 소리 아닙니다. 중생이 말한, 중생이 볼 때는, 본래공화, 업장 둘이다, 그 말이요. 둘이다, 그 말이요. 그래, 업장, 업장을 갖다가, 이제, 개가 선사가, 빚을 갚았다, 하면은, 그 본래공화 아닌 것이다. 음, 본래공화 같으면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리 보는 것은, 순전히 실제 업장도 모르고, 본래공을 모르는 말이야요 변견에서 한 소리다, 양변에 떨린 견해다, 이것이라요 그런데, 실제로 참으로 자기가 누구든지 확 철이 깨치갈 중도를 완전히 증능해해 삐단 말이오. 그리 되면은 업장과 본래경이 완전히 말하자면 부정이 됩니다. 업장도 날 뿌리고, 이제 본래경도 날삐다그 말이오. 내 삐는 뭐지 되면은 업장과 본래경이 완전히 융통자재에 삐대요. 거기에서 업쟁이직 본래경이고, 본래경이직 업쟁이, 색직시공의 공시체로 융통자재한 무예자재한 게 나온다, 그 말이오. 그서 그래서, 실제에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말이지. 아무리 마만한 데면은, 을 갚은 것 같아도 실제 에도을 갚은 일이 없고, 갚은 일이 없다고 말이오. 갚은 일이 없고, 어, 갚은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벌레공이라는 업제라는 이것이 절대는 모순이 없어요. 이제 중생의 편견을 갖고 아직 중도를 성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모순 이 있지. 웃지 모순이 없냐고 말이요 있지만은 말이지. 이건 중생이 아직까지 실질 말하자면은 이, 망생 없이 망견으로 그 축척하는 것이 착견이지. 착견이지 말이. 착견이지 아무리 만대되면그 진짜 중생의 볼 때는 말이. 야 중생의 볼 때는 아무리 이제 그것을 갖다가 비둘 감을 갖고 이제참 증읍을 갖다 미나니면 안 갖고 이건 이제 중생의 방패를 위해서 한리입니다 이런 리도 하는 각 이러지만은. 실제 에서는 별로 했긴 그대로지 말이지. 참별로무예자지않 데는 조금 도 손생했습니다. 중생이 받는 것은 근본이 틀린다. 그 말을 내 말하는 거는 중생이 받는 건근본 틀려요. 중생이 실제 인자 구경을 성취 못하면은 참별로 이제 빚을 갚을 때든지 저업을 갖다가 어떻게 그대로 갚을 때는 말이지. 그대로 그대로지 말이지. 실제 본래 용동으로 자유가 하나도 없어. 자유가 없다는말이야 자유가 없지만은 구결 성취한 사람이 스스로 말이지, 저기 한 사람이 서는 아무리 많이 비둘 값들에게도 그거 대 자유가 있고, 안 값들에게도 그거대 자유 있어 말이에요 자유 한데는 조금 더많으면은그저에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어서 이런 것 갖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 갖다 우리 불교승자 성가승분에 용무상에서 다일하는게 용무 생사 생사를 갖다 음는걸 그대로 신니다 말이여. 아무리 많다면 참말로 생사 받고 아님면 이제 업을 갖다가 그대로 받고 말이야. 그대로 받고 비둘을 그대로 감갖고이러지 마는 말이야. 실제에서는 하나도 업을 갖다가 어떤지 가진 것도 없고 비둘바 갚은 것도 없고 말이야. 생산을 받은 게 없다고 그 말이야. 그 말만 없는 게 아니야. 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국민가를 성취해서 음, 실제만 모든 것이 새끼인 공식이 완전히 말이지. 실체이된 데서 한 소리야. 그리 되면은 실지에가서 이제 이조회가 은사라인가부임이라든가 말이지. 모든, 이제, 그, 비들 갚았니, 막, 내 업장을, 증업을 갖다가, 어떤 그대로 민하지만, 아니, 산, 것도 삭대로, 그, 모순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그것은, 이제, 장사팀이, 이제, 뭐라고 말하니, 예, 볼레는이 직업장이고, 업장이, 이제, 볼레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용 자제한 것이시등 그렇게, 이제, 쌍차한테쌍주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 이제, 중도, 어, 이제, 자유에, 무예했 나온 는 소린데, 가유원비요, 응? 음? 그, 이제, 그 사람 뭐냐 보통 유라유락하지만 유가 아니다, 그 말이요. 공이, 공이다. 유 이대로 공이다, 이 말이요. 가멸 역비무라 말이요. 또, 이제, 멸한다, 하지만 이 멸한 거지, 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멸이 아니다, 말이요. 유락해도 유가 아니고 말이요. 어, 무락해도 무가 아니다, 말이요. 유가 지 무고, 무가 지 유고. 어, 결국 유물로 완전히 떠내서 유무 완전히 상통한다, 이말이야 그리되면 여기서 많은데 어떻게 생사하실 것 지면 말이지, 그밭관방지 성립될 수 있냔 말이오. 아무리 반닥해드려 받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안 받는 것이 아니야. 예, 보통 길을 갖다 구경, 실지로 자기가 말이지, 근본적으로 대자유한 일을 갖다 경기를 성취하지 못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결국은 봉사, 눈 얻어본 아, 사람이 말이지, 눈뜬 사람 경길를 갖다 모르듯이, 그래서 이런 이제 방향을 알아나야 내가 말이오. 가요, 원비요, 어지그집걸로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멸력, 혹도 멸한다 카드라 해서 이것은 거짓말로 멸이지 말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결국 이제, 유가 진 무고, 무아진 유기 때문에 말이요. 여성통자재에서 영어총 말지 부사의 한는문대탈경기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 상체가 일성경무수야. 열반이나강극수는 참말로 모든 것이 다끊어서 대자유한 걸참 원명상정, 대자유경기를 말한 것이든. 그러고, 상체라는 것은 보통은 뭐 중생이 말하냐생사윤희한걸 갖다 말한다고 말이요. 어, 그리니 둘이 모순 같은데, 그래 이제 실질이 대자유한 경계에 있어 말이오. 일반이라 캐도 캐도 않고, 상체라 캐도 캐 않고, 또비디를 감당 해도캐 않고, 자유로 캐도 괜찮단 말이오. 그자유다 열반이든지, 열반이든 자유가, 자유가 일성갱무수여. 모든 것이 다 만드면, 내일이똑 같지. 절대로 만드면, 그것은 구별이 따로 있고 말이지. 설사는 모순 충돌이 없다, 이 말이라. 어, 이래서 많은 이제 비로소 이제 불구를 갖다 바로 하는 사람이지, 바로 하는 사람이지 말이지. 모르고 이제 일변을 이제 집혀가지고, 집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나, 이조 혜가선다 같은 일을 갖다가 비판하려고 하면은 말이, 그거는 실제인지 자살뿐만 아니라, 그 여적이 말이, 남은이다지이된다그 말이에요. 남은 이제 다 지휘된다. 그 말이에요.